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레방입니다 청약서에 잡히 서명 없고 보험료 납입은 대물변제한 경우 승낙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1998-25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첫번째 쟁점 청약의 의사표시는 불요식인지 여부 이건 피보험자는 판촉물 도소매 업자로서 94년 4월 중순경 모집인과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모집인에게 판촉물 22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 해당 모집인은 94년 4월 25일 피보험자와 전화를 통하여 보험료를 12만원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후 피보험자가 새벽에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94년 4월 27일 정우에 만나 청약서를 작성 및자필서명기로 하였으나 만나지 못해 동일 오후 1시경 스스로 자필 서명 등을 하고 영업소 내근에게 초회 보험료 12만원을 납입하고 위 계약자에게 10만원을 돌려주라고 부탁하여 영업소 내근은 동일 오후 3시 42분경 동청약서를 전산, 입력, 처리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인 보험료 지급에 대한 위 보험계약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볼수 있는 등 청약의 의사표시는 명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험계약의 불류시낙성 계약적 특성이나 보험거래 관행 등을 참작해보면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 유선 등그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 책임개시 요건의 충족여부 보험계약자가 직금사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곧바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해당 모집인은 94년 4월 중순 22만원 상당의 판청물을 구입하였으므로 보험료 납입에 가름하여 보험료 채무가 대물 변제에 의해 이행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험자의 책임은 귀시됩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94년 4월 27일 새벽 3시 25분경 당시에는 책임개시의 최소한의 요건인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달리 그 청약에 대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